어떤 게 있는지 같이 구경을 저번 주부터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운동을 갑니다 저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영 갔다 올게요 휴관일이래요 휴관일 아, 휴관일이라니 휴관일이라니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서 화장 머리까지 다 했습니다 짠 여러분 오늘은 신세계백화점에 왔습니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오늘 처음 가는 건데 언니들이랑 가족이랑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게 있는지 같이 구경을 해봅시다 열심히 산를간해 주시기 바어 뭐야 진짜 돈 만주는 거야? 응 어. <웃음> 이거는 어. 5만원짜리 밖에 없어서 아 그래? 3금 만원을 챙겨줄게 아. 아래층 가서 맛 있는 거뭐 먹는데? 구경하고 그래. 아래층에 뭐 있어? 지하 1층에 포도 어. 코트가 있어 포도 코트? 겉에... 여기는 행복하기좀 난감한 곳이니까 아 여기 난감해? 가서... 뭐 먹는데? 구경은 하자 또 내려 가볼게 천천히 골드스 먹고 있어 알 아. <웃음>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. 응. 여기저기 뭔가 뭔가 여는 지하 1층 포도밭. 뭘 먹지? 어디 응. 가서 뭐 먹지? 팥빙수. 산미를 먹어볼까요아무카노 <목소리> <목소리> 배경 맛집이라니. 그렇습그 나눠서 하는 거죠? 저희 이거 엄마가 생일 그기프티콘으로사 주셨대요. 그리고 이거는 순국당 마카롱. 그리고 이거는 언니가 고르고 있는 마카롱 역시 카페라 정신없는 표 여기 한 얼굴 이렇게 딱 들이밀어야지 아 <웃음> 이거 좀 근데 이게. 사진 보여 줄네 물어보. 버튼 보자. 중이빠대단점시 네. 시간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가 벽에 있으니까 본드 찍어서 이용하 시간 확인해 주세요. 니다 됐다. 내가 해 줄게. 그쪽 봐. 안 봐. 이거 들고 있 이거 빼야 되나 빼는 게오 무서워 그래? 재밌겠다 출발하면 바로 그물이 있으니까 그물양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재밌 재밌겠다 저기 얘기했 앞으로 하나, 둘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저 앞으로 들려줄게요. 하나, 안 가져왔다. 내가 아, 박호라고 인기짱. 아뭐 다시 좀 번지점 보야겠네 뭐. 쏙쏙 쏙. 받아와. 오 귀여. 받아. 그냥 우리 사진 한번 더 찍자. 여기까지는 저한테. 아 쇠발 말못 들었어요. 3 단계요. 자, 네, 이거예요. 자, 대신 고객님, 자 위에 보시거나 옆에 보시면은 아주 내려오실 때 목이 꺾일 수가 있어요. 정면만 바라보시면 되고요. 단계 통과할 때마다 제가 단계 3단계. 말씀드릴게요. 자, 지금 1 단계. 자, 이제 2 단계. 자, 이제 3 단계에 도착을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4단계서4단계아왔을거예요 아, 알겠죠? 그러면 우리 샌드백 바라보고 쓰면 이 생명줄이 생명줄이 어? 야, 야, 시계 봐주자 청소는 응. 청소는 응. 청소는 응. 있... 잘 봐요 조금 어? <웃음> 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<웃음> 야야! 어프할수 있어? 아,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. 안떼어다 다리 안떼져난 잡을 수 있다. 난 잡을 수 있다. 너 잡을 수 있다. 잡을 수 있다. 잡을 수 있다. <웃음> 하나 둘, 셋, 점프! <웃음> 아, 뭔가 안 뭔가 부끄러운데. 무서운 거보다 부끄러운 게더 컸어. 다 먹어야 돼. <웃음> 발 앞에 푹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닫고 가사를 써서 가사를 지울 수가 없어요. 한 발을 날리시게 되기 때문에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 가사를. 화살을... <웃음> 3는 아, 5점. 5점, 3점. 3점. 3점. 3점. 점이점 3점. 점 3점. 3점. 점점 3점. 3점. 3점. 3점. 점 3점. 3점. 3점. 3점. 3점. 3점. 점점점이야 나도 점점 야 못할 것 같은데 어? 예! 예! 예! 이제 그걸로 항상 더 떠야돼 너네 떠네 뭘로 뜰래? 컷이 할래? 재밌어 근데 재밌어 이거 현식이랑 나와의 대결 아 자동으로 한번 무조건 이건가 봐 아니 여기 면장 어고지 백케알겠 110점이야. 쟤는 졌다. 쟤 졌다. 쟤 졌다. 쟤쟤 졌다. 졌다. 야! 위너 위너 치킨 디 위너 위너 치킨 디 A! s w i d you c it? n g t c h 하 I'm g o n g I'm n g to i 또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반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 비치되어 있는 선수 복제를 위해